이게 당연히 1라운드 네. 1순위였고 이길 거라 생각되는 참가자랑 싸우게 되는 이 김다희 참가자도 그렇고 두 선수의 마음이랑 긴장도 어떨지도 좀 궁금하네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만큼 첫 이닝,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좋은데요. 좋아요. 좋아요. 아, 야, 사고 네. 성공했어요. 어 일단 기선 잡에 성공하고 있는 이유경 참가자입니다. 어, 어떻게 분, 보세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1이닝에 끝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이닝이에요? 네, 음. 11점. <웃음> 부담, 부담 너무 주시는 거 아니에요? 1이닝에 하이런 11점 내라고요? <웃음> 그런 경우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1이닝에 11점이. 근데 또 지금 이 미스리쿠션에 또 그런 또대 이벤이 한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어. 잠시 드는데. 자, 근다니까요 어, 아, 요즘 내가 뭔말 하면 다 맞아가요. <웃음> 아니, 갑자기 정확도가 높아졌어요. 자, 아, 그 다음 공 매치가 지금 빨간 공과 흰 공이 코너 쪽에 몰려있고요. 그렇죠. 자, 노란 공 안으로 작게도 있고, 빨간 공 원뱅크 걸어서. 음. 자, 이거 다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선택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웃음> 그, 결코 내이 예측이 다 맞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 아시죠. 그렇죠. 정확도 38.3% 걸어서 보냈는데. 아 그래서 제가 조금 세게 치란 말을 안 했어요. 음 조금 더 세게 쳐야 되는데 그것까지 내가 멘트로 넣어주면 은 이건 약간 편파가 들어가니까. 어 네. 자, 이어서 김다희 참가자입니다. 자, 신중해졌습니다. 공세계가 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초유스알 여러 가지인데 자 바깥 돌리기를 선택하나요? 자 키스가 관건인데 네. 와 오. 정확하네요. 오. 두 선수 모두 출발 쳤습니다. 키스 관건이라 고 그랬는데 키스 어디? <웃음> 이3리구시험 경기하다 보면은 항상 일 적구와 이 적구 그만큼 김다희 참가자는 확실한 일 적구 두께를 알고 치는 거예요 지금 네. 정확히 키스 빼냈죠. 네 자. 얇은 두께 사용했습니다. 아, 아 리버스로 올라오면서 <웃음> 빠지고 맙니다. 첫 번째는 한 점에 의치는 김다희 차입니 선수들이 확실히 표정이 음. 앞선 2라운드와는 사뭇 달라요. 그렇죠. 이제는 조금 이 상금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그렇네요. 때문에. 이제는 네. 200만 원 빵. 그렇죠. 네. 이제는 이 고간에 쌀은 100만 원으로 채웠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뭘 채워야 되나? 냉장고를, 냉장고를 채워야 돼. 아, 냉장고 안에 음식들을 싹 채우려면 고기로 자, 200만 원 가져가야 됩니다. 자. 침착하게. 네, 치자마자 네. 들어갑니다. 이제 다시. 두 번째 는 김다희 참가자입니다. 방좀앞 어, 테이블 옆에서의 표정이 사뭇 진지한 김다희 참가자. 그래요. 저도 자리를 옮겨서 그런지 선수들의 표정이 더적나하게 보이는데요. 음. 횡단으로 갈것 같은데. 내려오나요? 됐어요? 네. 와. 득점한 성공입니다. 와, 횡단샷, 횡단샷 성공. 김다희 참가자는 키도 여자 선수 치고는 좀큰 편이거든요. 팔 길이가 음, 웬만한 남자 음. 팔 길이보다 아. 더 기... 어, 제거는 재지 말고요. 재는 <웃음> 좀 짧으니까. 그만큼 팔로우가 크게 나가기 때문에 내공의 속도가 아. 엄청난 겁니다. 키스피하면서 아. 아. 네. 들어왔어요. 아. 역전 성공합니다. 김다희 참가자. 독점. 테미 멘토 팀이 지금 1세트부터 오. 갑자기 위협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아직 8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점 차이에요. 그렇죠. <웃음> 경기 <웃음> 경기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세트 한점 차이에요, 연희. 엄청난 차이에요. <웃음> 이 장면 <1점이면>. 면은 <웃음> 자, 더블 쿠션 한번 가나요? 자, 아, 키스를 빼지 아, 못했습니다. 지금 이 키스는 음, 일접구 두께 선택할 때 있으니까. 원쿠션 이후에, 일접구가 원쿠션 이후에 반사각을 내공과의 차이를 둬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 조합이 자 설명이 너무 길게 좀길 가야 되는데 아, 일단 요기 보겠습니다. <웃음> 이어서 세 번째이니, 이유경 <웃음> 참가자. 아, 키스를 아, 빼지 또 못하네요. 또키스2인 네. 네. 응. 연속 공터로 물러납니다. 그만큼 김다희 참가자가 어느 정도 이점을 득점하는 과정에서 살짝 이우경 참가자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음. 그만큼 스트로크에서 조금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1라운드 1순위 지명 참가자를 상대하는 김다희 선수 입장에는 언더독이라고볼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두공간에서돌리기 회전 아, 멀어지지 않네요 화이팅. 이번 이닝은 득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족구와 내공과의 이 입사각이 마이너스 출발할 때 항상 음. 회전을 다 주고 두께를 설정을 해야 돼. 음. 이렇게 많은 두께를 맞추더라도 회전을 빼버리면 원쿠션에서 내공의 회전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고너쪽까지 태웠어요. 좋습니다. 네. 자아! 들어오질 않으어요 네. 3 6 연속 공타예요. 자, 잘못하면은 분위기가 같이 가다가 지금 갑자기 지금 2이닝 무득점이에요. 네, 지금 이상황에서 이제 같이 무득점으로 가냐 아니면 치고 나가냐? 그렇죠. 이 순간이거든요. 반격이 시간이 왔는데 자, 그 부분을 지금 음, 김다희 참가자가 지금 그래요? 뱅크샷을 한번 노려봤어요. 아, 타임아웃 사용합니다. 역시 절호의 기회. 경기 초반 이번 김다희 참가자 이닝이 승부처가 될수 있겠어요. 네. 그만큼 여자 선수들한테도 이제는 11점 너무 짧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좀 길게 갈 때는 요 경기 1세트 끝나고 저녁밥 먹을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임이 될 겁니다. <웃음> 그럼요. 제일 길게 중계한 이닝몇 이닝 정도 되세요, 회원님? 많이 있죠. 근데 나쁜 추억은 제가 기억을 잘안 하는 편이라 정확한 이닝을 기억이 안 나요. 3시간 20분 중계한 적이 있어요. 뱅크샷! 자, 아우 와. 들어갑니다. 타임아웃 성공이에요. 5대2 석점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다희 참가자가 멘탈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앞서 2라운드 때도 그 김현석 해설위원의 이런 멘트에 전혀 흔들리지 네. 않았거든요. 본인의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하... 자 타고 내려옵니다 회전. 어마어마해. 요어마어요 들어옵니다. 6대 1 역점차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절반을 지나고 있는 김달 참가자입니다. 조건이 <웃음> 멘토 팀 또. 잘못하면 금요일 날또 보게 생겼어요. <웃음> 자. 아니 아까 계속 집에 가라 그러셨는데 갈것 같다고 했죠. <웃음> 집이 뭐니까 조혜연 참가자가 부산의 집이거든요. 강하게 끌어. 자 아, 아, 맞아, 너무 쎄었어요. 아 맞아요. 의욕이 의용이 아, 넘쳤습니다. 시간이 밀면서저 아. 이제는 득점에 붙어요 <웃음> 이유경 참가자가 이 흐름을 끊어줘야 되는 이닝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따라가야 돼요 아, 참, 자 눈빛을 맞은데. 보니까 조금 짜증 났어요 이제 <웃음> 좀 성질 났나요? 좀 성질 난 거군요 네 뭐. <웃음> 그렇죠 4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하, 약간 자세가 힘든데 아, 조금 더 음... 노력하면 더 길게 뻗을 수 있어요 타임업 타임웃 <웃음> 사용합니다 여러 번 자세를 교정하고 다시 잡습니다. 자, 일단 좋아요. 어려운 자세였는데. 자, 3저 아, 이게 아 빠지네요. 아... 아 이렇게 되면 이우경 평가자 계속해서 이 점에 물러있어요. 점수 차는 4점 차. 조건이 멘토는 어, 참가자 본인 참가자들 방목한다 했잖아요. 근데딱 눈빛을 보니까 어, 막 깊은 한숨이 쉬어요. 깊은 한숨이요? 네. 왜요? 상대 팀이 빠졌을 때그 안도의 한숨. 아... 어, 아... 잘하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그렇죠. 간절함은 있어요. 아... 얇은 두께에서 장충에서 올라오는다. 도 어 이제 7점까지요. 이러면 상대 팀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점수가 왔습니다. 어, 그렇군요. 자, 11점입니다. 이제 도달할 점수까지 4점 남았어요. 야. 자, 근데 여기서 살짝 한숨을 돌리고 있는 김다희 참가자. 벤치 타임아웃 한번 쓰겠습니다. <웃음> 어 벤치 타임아웃. 타임 이요 아, 아, 그런, 그런 것도 들어있어요? 있어요? 네, <웃음> 1세트와 3세트에서는 벤지 타임아웃이 가능합니다. 있을 건다 있네. 니저 t 를이렇 저희 할거다 해요. 초코배치 이거 하고 뱅킹 하고 다 해요. 아그 아, 그런 또 룰이 있었네 또. 예. 어차피 옆돌리기 끌어치기가 쉽지가 않잖아. 음. 원뱅크로 쳐 그냥. 죠어저 그렇죠. 사이로 빠지는 건 운에 맡겨. 어 응. 음. 어쩔 수 없어. 사이로, 사이로, 사이로 빠지는 건 운이다. 어, 네. 어? 그만큼 정확하게 뱅크샷으로 출발했을 힘이 때는 확률로 가는 거지. 약간 포인트로. 계산해서 딱 이따가 7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시간 다. 저희는 말이 없어요. 결국에는 <웃음> <웃음> 실력으로 치킨. <웃음> 이제, 이제, 이제 나가. 이제 나가. 운으로 이번에 자. 아니 그리고 벤지 달마 시긴 한참 남았는데 저희 다 썼는데요. <웃음> 그래도 다 쓰라고 하니까 거의 말이 없대요.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대요. 그렇죠. 갑니다. 자 조건이 멘토의 제안대로 원메크 이걸어칩니다자 이제는 운이에요. 이제는 운인데 볼까요? 운이 아사이로 아 빠지고만해요. 자, 야 그래도 시도는 좋았습니다. 실때 네. 이제 4점 뒤지고 있는 이우경 음, 참가자입니다. 네, 이제 이우경 참가자 4이닝 동안 쉬었으니까 이제 좀 나와줘야 됩니다. 달려줘야 돼요. 테이블을 침착하게 스캔하고 있는 이우경 참가자. 자, 너무 밀려요. 아, 아, 아, 이번에도 득점 실패예요. 어. 뭔가 지금 잘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세트는. 김다리 참가자 발걸음이 이제 좀 경쾌해졌죠? 그렇죠. 7대 어, 어. 5점 차까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이닝에서도 김다리 참가자가 어느 정도 본인의 뜻대로 맡겨놨다면 아. 벤치 타임아웃을 안 썼다면 또 득점이 될 수도 있었어요. <웃음>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방목한다 그랬는데 너무. 너무 간섭한 거지. 음. 쓸 생각이 없는데, 멘토가 타임아웃을 쓰고. <웃음> 어? 자, 몰라요. 가나요? 갔어요. 네. 파이팅 자, 파이팅. 아, 자리로 멀리. 왔어요. 자리로. 네. 자, 기회가 왔습니다. 네. 벤치타임아웃. 벤치타임아웃. 이게 out. 바로 정석. 아, 선수는 썼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벤치타임아웃. <웃음> 아, 그래요? 자, 심판 혼자 심사해요. 잘못 가르쳐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충 아, 넘어가도 아, 되는데 아 난, 심판이? 잘못요이치를두번 잘못 잘못 <웃음> 어, 어. 그아아 어, 아니 룰을 지켜야죠 아니, 런치 타 저건 PDA 판이니까 원래 이, 지금 이미스리 쿠션에서는 이런 엉격간 실판보다는 좀자유스럽게판도 약간 했다 <웃음> 치고 음, 이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아 해야. 그냥 부드럽게 <웃음> 너무 강강하네. 들어가는 것만 조심 아, 그래도 심판은 그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쵸? 아, 그래요. TV에서 아, 아, 아, 나름 아, 엄격하고 아, 공정하게 아, 심판 봐 주고 아, 있으신 분은 다가 음. <웃음> 우리가 수 너무 선으로 갈수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게 불리고 아, 아, 아, 아, 치죠. 어, 아, 아, 그것도 괜찮네. 아, 아, 아, 너무 당구장 늘으니까. 아, 아, 네. 자, 벤치 타임아웃 이후에 자. 서민 멘토의 초이스는 빗캐치기를 선택했네요. 맞어자 회전. 돌아가. 아 와. 사이로 아, 저희 중계석 쪽 보기에 아,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아, 보이는데 공간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만큼 이우경 참가자가 투쿠션 이후에 아. 내공의 진로를 보고 아. 다고요 하늘을 찾아봤어요. 네. 실망한 그 음, 얼굴 표정을 지었거든요. 맞아요. 와. 아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 점에 그치고 있는 이유경 참가자고 김다혜 참가자. 자, 아직 그러나 7점에 지금 묶여있습니다. 네. 섬세함이냐 파이팅이냐 둘중 하나예요. 자 섬세함으로 간는데 아, 파이팅. 자조금파이킹니다 아, 네. 어, 선생 멘토가 지금. 계속 조용히 있다가 화이팅 크게 외쳐줬습니다. 좀 아, 저런 소리 하나 들으면 그럼요. 힘이 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팀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 밀려요. 아, 아 바깥쪽으로 아 다시 빠집니다. 아, 지금 이번 아, 옷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방금은 음. 이 키스를 빼기 위해서 많은 두께를 선택했거든요. 네. 그만큼 장장, 장으로 가는 행단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살짝 내공의 회전력이 들어가면서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음. 타임아웃을 썼는데 타임아웃이 남아있어서. 음. 아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짚어야죠. 아. 또쓸 수도 있어요. 음. 할수 있어. 응, 됐다. 한 번만 오면 돼, 한뭐만 오면, 오면 돼. 이제 김다희 참가자. 네, 김다희 참가자도 <웃음> 2인 1째 7점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조건이 멘토팀은 타임아웃 없거든요, 1세트. 뱅크샷. 간간 스트로. 아 사기를 빠지고 많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그때 이욱영 상당히 어려운 일리였고요. 네. 이욱영 선수 한큐만 풀어내면 분위기 딱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마킹 혀를 뚫어줘야 돼요. 네. 그만큼 당구 경기는 흐름의 싸움이라고 했기 음. 때문에 자. 어떤 반전이 또 전개될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끌어 당겼습니다. 자, 어우. 오, 오, 이번에도 벌어졌어요. 하나 좋죠? 어 와. 전기가 풀리다 보면 네. 충분히 어깨에 이렇게 과도한 힘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음. 첫 이닝 음. 제외하고 아직 추가 득점이 없는 이유경 참가자였고요. 이제 다시 김달이 참가자. 선수들이 너무 진지하니까 저희도 음. 딴 소리를 못 하겠어요. <웃음> 저도 고민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 좋아요, 네. 대회전. 올라오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왔네요. 디어 7점에서 8점으로 올라섭니다. 아, 3이 공타 끝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어 아, 이렇게 되면 서현민 멘토팀 분위기가 상당히 좀 내려오고 있어요. 네. 아, 이제 남은 점프까지는 3점 남았어요. 근데 저거. 두 분이면 표정만 봐서는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웃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웃음> 편안하게 지금. 편안하게 관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웃음> <웃음> 자, 회전력이 조금만 음. 전달되면서 음. 단장, 장으로 가야 되는데, 자, 조금. 음, 잘잘 짧게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음. 자, 이제는 위기입니다. 여섯 점의 격차, 그리고 김대희 참가자는 딱 스키점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응? 지금 중요한 거는 1점이에요. 언제 득점을 만들고 나서 뭔가 멘탈적인 부분을 좀 풀어줘야 돼요. 음. 자, 키스가 어떠한 또 작용이 됐지? 괜찮아요. 얇은 득화로 쭉! 아! 아 막히네요. 필리이야그 아, 방향으로. 시원하면서 음, 저기서 노란 공만 천천... 없었다면 단축을 조금 더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사실 득점도 기대해볼만했는데. 아니 기대해도안 됐어요. 아, 군에... 방금은 어... 키스가 안 났더라도 짧게 빠져 나갔습니다. 아공세개 쿠션에 모두 몰려 있습니다. 자뱅크샷야 자세가 어려운데요. 네. 예. <웃음> 자세를 다시 잡았다 풀었어요. 자. 되돌아오기. 자, 아. 자, 반대쪽으로 빠졌습니다. 유기야, 화이팅! 화이팅! 와, 서현민 멘토. 저, 진짜 과묵하신 분이거든요. 저 오늘 딱세 마디 들어본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일단 멘토들도. 결승 올라가야. 아, 그럼요. 뭐가 조금 있거든요. 아, 그러면 어쩔 그러면. 수 <웃음> 없어요. 그렇죠. 최고는 우리 팀 선수 둘이 결승 올라가는 거죠. 어, 그죠 그만한 아, 멘토는 아, 자동으로 그냥 500만 원 그냥 확보해요. 그렇죠. 네. Nice. 어, 자, 엄청난 걸 해낸 거예요, 지금. 키스 빼면서 내려옵니다. 말려 서 자, 아, 이번에도 아안 들어갔어요. 아, 아. 아, 지금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거야. 돼요? 이거 진짜. 아, 묘 님이 유경 참가자면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웃음> 네. 현재 입장에서 네. 지금 지금 이렇게 안 풀린다. 참 애매하네. <웃음> 지금 뭐 12인 무득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김사희 참가자를 약간 눈빛으로 조금 이제 어렵다 네? 눈빛으로 전달을 해줘야 돼 하나만 주라 너무 수비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어쩔 수 없어요 경기 안 풀릴 때는 그렇게 시작 자! 뭐?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그러는 사이에 이렇게 되면 은 세트 포인트입니다 시작되는 거 물어봐서 이걸 정확하게 해설도 못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1점이잖아요 씨잘 때기 없이 눈빛 간절하게 애원하라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한 점을 위해서 김대참 가자. 씨잘 씨잘 때기. 마지막 하나. 아이고. 자. 너무 얇다. 일단은 길어요. 음. 자. 유경 참가자 자, 바로 자. 나왔습니다. 자 이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우경 참가자입니다. 네. 자, 자. 자, 제가 한 멘트를 들었어요. 김다희 참가자가. 어? 처음으로 바깥 돌리기 한번 줬습니다. <웃음> 그렇게 수비를 해야 되니. <웃음> 이제 끝나가니까 이제 하나 그냥 싹 그냥 던져주는 <웃음> 느낌. 서비스. 서비스. <웃음> 서비스 줬어요. 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풀어나네요. 주면은 쳐요. 그럼요. 수비가 돼서 지금까지 못 쳤던 거지. 자. 근데 또 이거 모르거든요 진짜. 하이런 바로 갈 수도 있고요. 플립 시작하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번 12이닝에서 몇 득점을 하든 간에 <웃음> 들어갈 때 김다희 참가자의 또 눈빛을 한번 전달해야 돼요. 못떤 눈빛죠? 한 번만 더 주라. <웃음> 자. 노란 공 어. 왼쪽으로 옆돌리기 네. Good. Good. 계속 뛰어는 아 거예요. 연속 득점. 자, 1 2이닝 동안 풀리지 않았던 막힌 혈이 이제서야 풀리고 있습니다. 이제 득점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이유경 참가자입니다. 괜찮아요. 자, 지금 바라보는 거는 횡단인데 자, 조금은 입사각이 좁기 때문에 두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횡단! 자 밀려요! 밀려야 돼요! 밀려야 돼요! 아... 부러지 아 어, 어, 어, 않나요? 와... 진짜 아깝사 아, 10회 에서 아, 멈춰서 왔습니다 아깝다 진짜 안 풀린다 <웃음> 잘해봐 너무 잘 됐어 방금... 진다이 창가에 나오는데 조근 멘토가 이렇게 딱 있더니 바깥 떨리게 바깥 떨리게 <웃음> <웃음> 이게 방목입니까? <웃음> <웃음> <웃음> 얘기 안 했어 <냈어. 웃음> 방목 해놓고 <웃음> 바깥 떨리게 <웃음> 바깥 돌리기 <웃음> 이게 뭡니까? <머민가? 웃음> <웃음> 진짜 그랬어요? <웃음> 안 그랬어. <웃음> 자꾸 말주지 마세요. 반칙 아니에요? 반칙? <웃음> <웃음> 자, 바깥 돌리기 나왔어요. 에이, 바깥 돌리기 들어가요. <웃음> 짧아요. 바깥 돌리기 오짧아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경 화이팅. 화이팅. 가자. 참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웃음> <웃음> 저는 할일한 거예요. 공이 안 쓴다. 자. <웃음> 할 거야. 세트 포인트를 남겨두고 김다혜 참가자가 들어갔습니다. 어 근데 저 이번이 기대가 되는 게이유경참가자 표정 이 조금 풀어졌어요. 그중가 아아 나온 거. 또요 그렇죠. 네. 즐겨야죠. 그렇죠? 그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일 세트 내주더라도 또 등지간 세미 멘토 있고. 그럼요. 팀보라 참가자 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두 세트 가져가면 돼요. 아... 잘치긴 했어요. 득점은 안 됐지만 은자 음. 어, <웃음> 계속 그 김현석 캐슬리언 말 때문에 넘어갈 때 계속 표정을 보게, 보게 되죠? 조건이 조건이 있또 공교롭게도 조건이 있는데 계속 입을 여러 가리고, 있어요. 조심해야 <웃음> <이렇게> <웃음> 가리고 있어요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손이 굉장히 크시네 <웃음> 싹 가려요 <웃음> <웃음> 얼굴 절반을 가릴 순이 자 바깥 돌리기 길... 아, 길게 같지 짧게 같지 아무도 몰라요. 길게 가요. 길, 길다, 길다. 자, 오 자. 오 잠깐만요. 보세요큰 실수인데요. 두번 연속 바깥 돌리기를 놓쳤어요, 올라와. 지금.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세번인데 11이닝의 네. 마지막 1점을 놓치고 2인 동안 무득점. 원래 당구계에서 이 마지막 1점을 이 빼주잖아요? 네. 참 매너 좋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매너 지킬 필요 없거든요 그럼요. 이제는 매너 지킬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이우경 참가자의 자세는 분명히 보고 배웠어요 혼자 친 당구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웠나요? 올라오자 초단 올라오자 초단! 아 <웃음> 정말 약간씩의 <웃음> 네. 아쉬움이 남게 되는 자세였습니다 네. 자, 이제는 매너시킬 필요 어, 없어요. 차... 그렇죠. 네. 이제 지금 <웃음> 세트 포인트 두 번이나 <웃음> 지금 못쳤기 때문에 너무 이제는 해줘야 된다. 자. 1 4이닝째초라만더 줘라. 접어들었고요. <웃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웃음> 더 <웃음> 키스 키스 다 파악, 다 파악. 자, 키스. 또 넘어가요. 아, 짧아, 짧아. 자, 화이팅 아... 안쪽에서 막 튀어나오면서 아... 또 득점 실패. 나스나스나스 자, 경기가 마지막 1점이 오래가다 보니까 관중석에서 지금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슬슬 재미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놀떡> 누가 보면 여기 무슨 관중 다 들어찬 줄 알겠어요. 안보니까제 마음에 관중은 따로 있어요. 지금 절반 나갔어요. 할수 있어. 자, 괜찮아요. 좋아, 아, 좋아. 들어오세요. 성공. 잘써 아 어. 올려요. 야, 지금 두 점을 한꺼번에 올립니다. 처부터 이렇게 웃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인상을 많이 썼어요. 아 이우경 참가자가 너무 심각했어요. 음 그러면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참가자. 진짜 확실히 표정이 달라졌어요. 마음의 평온함을 이제 찾아온 거예요. 어. 어, 이제 정수차가 4점차밖에 나지 음. 않거든요. 금세 따라왔습니다. 자 과연 미소를 되찾은 이우경 참가자 어떤 모습 보여줄지 좋은 모습 보여줄 겁니다. 볼까요? 자, 계속 가요. 뱅크샷으로. 자, 좋아. 오! 오 몰라요. 빠졌고요? 됐어요. 몰라요. 우와, 됐어요. 우와. 우와. 우와. 아, 들어갑니다. 나이치. 이제 두 점차까지 추격합니다. 두 점차! 10대8두 점차. 웃어야 돼요. 웃으면 보기 와요. 신나가운 차요. <웃음> 자, 웃으면서 치니까 지금 두 점차까지 추격했어니 그렇죠. 야.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김다희 참가자물 먹기 시작하거든요. 같이 입이 웃습니다. 예. 이게 입이 바짝 바짝 마릅니다. 예. 이제 입이 바짝 바짝 시작했어요. 날라요. 아니 근데 김현석 해설은 말대로 웃으면서 치면서 지금 두점 차까지 추격했거든요. 이거 몰라요. 두점 차. 자 너무 그래. 어우. 아 두고 쉬어 아, 좀. 제발. 자. 자. 자. 좋다. 안 돼. 아. <웃음> 자. 까지지만 <웃음> 소리는 많이 났지만 득점은 되지 않았어요 네, 10대파 이제 두점차까지 따라왔습니다 네. 파이팅! 자, 김다희 참가자 인경을 고쳤었습니다 조... 네. 네. 조혜은 참가자도 위급을 상황이 안 좋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네. <웃음> 상황이 위급해졌어요 그렇죠 이게 팀전이거든요 동료 선수가 <웃음> 이겨줘야 다음 경기 편안해집니다 자 조금은+ 조금은+ 조금 애매해요 조금 애매해. 애매해 와 아,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습니다 <웃음> 지금 이 경기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극명하게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렇죠그이기고 이기, 있는 팀은 조건이 팀이에요 어 그쵸 그렇죠. 지고 있는 팀이 지금 뭔가 새로운 작전을 들고 나왔어요 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웃고 넘어가지 않은 작전. 어. 네. 그만큼 여유를 갖자는 그 의미인데, 맞아요. 자, 옆 돌리기. 됐어요. 야, 됐어요? 아, 네, 잘했어, 됐어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좋. 나이스. 장충에서들어오니다 됐어요, 좋. 아, 이게 아 빠졌어요. 됐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웃음> 될 뻔했어요 테이블이 이상해? 그아 <웃음> <웃음> 진짜 아니, 너무 뻔뽀질하신거 아니야? <웃음> 아, 될줄 알았어 아, 저 지금 한달 잠깐 지 추격하는 줄 알고 저 일어났잖아요 자또 기회는 옵니다 <웃음> 경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싶지 않은 김다혜 참가자입니다 이제는 끝내야 좋아 <웃음> 됩니다 4이닝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번의 응, 세트 금방, 포인트 네. 응, 이게 되게 심해요 자 짧게인데 키스가 있어요. 키스가 있어요. 키스가 빠져요 빠져요. 길럭길럭길럭 공도 빠져요. 안 들어갔구나. 가자. 이제꾸도 빠진다 <웃음> 저희 쪽에서 봤을 때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대단하 <웃음> 아니 지금 무득점에 늪에서 이우경 선수가 빠져나왔더니 이제 다시 김대희 참가자가 무득점에 늪에 지금 빠져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경기는 재밌어졌습니다. 와.. 아직 이우경 참가자 두점 뒤지고 있습니다. 자, 짧게인데요. 아, 좋아요. 음, 좋아요. 좋아요. 야돼 리버실도 좋아요. 좋아요. 아 10점 선고. 아, 1 0대관점 차. 단한점 차로 추격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번 1세트를 가져간다고 해서 이 아, 네. 네. 멋있다 0 0만원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그쵸? 1세트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렇죠. 절반을 일단 먹고 가는 거잖아요 방금 와. 득점하고 나서 이우경 참가자가 아. 이걸 했거든요, 화이팅을 본인 스스로 해내겠다는 아. 뜻이죠 자, 네, 괜찮아어 나이스 다 나이스 이렇게 되면 10대 1 동점까지 어, 나눴습니다. 와 대역전 스토리 지금 만들어졌나요 지금 제 털들이 서고 있어요. 어, 지금 소름 돋았어요. 마지막 한점 과연 어떤 참가자가 가져가게 될지 1세트 승리의 향방 이제 두 참가자 모두 한 점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일정. 마지막 일정. 무효한가운데... 자 아, 아, 잘못 아, 걸렸네요. 이팅이팅 잘못 걸렸어요. 아까비 아까비 여기서 김다희 참가자가 끝낸다면은 그 옛말에 수, 수, 그런 말 있죠. 죽서서. 닥조 아, <웃음> <작주도 웃음> <근데? 웃음> 또 그게 죽으라고 또아갔는데진 세일머니 이거 했는데. 아직까지 갔는데. 어, 아직 몰라요 그런데. 아직 몰라요. 야, 야. 사실. 추격해온 쪽보다 당하고 있는 쪽이 심리적인 부담이 더 크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그부담감 이겨내야 되는 김다희 참가자인데. 자,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마지막 일정. 완벽한 자세가 들어갔어요. 자, 완벽했어요. 볼까요? 자! 자. 빠져 빠져. 오! 와, 자 갑니다. <웃음> 이렇게 1세트. 김다희 참가자가 가져옵니다. 저희 잘. 가서 인사하고 와. 아, 아! 정말 멋진 경기였어요. 음, 어? 불안하게 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웃음> 어, 예, 알겠습니다. 애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네.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조용하게 했어, 사실. 살짝. 요요 요 정도의 아, 초고. 리세트나 그래, 리세트나. 리세트나 그래, 리세트나. 리세트나 그러고. 이제 혼합 복식 시작됩니다. 조언이 멘토와 조효원 참가자. 초고. 자! 키스가 났어요 야. 키스 났어요? 어 n g k 화이팅! 화이팅! <아니>, <웃음> 자 이렇게 되면 초구 풀어내지 못하면서 아. 출발하고 있는 조건 s 아. 멘토팀이고요 곧바로 서현민 멘토팀 n g Kissing, Kissing, Kissing, Kissing, Kissing, Kissing, Kissing, Kissing, k i 는 s i n g Kissing, k i 바깥 돌리기로. 아 러나오네요두 멘토 모두 1이닝을 무득점으로 끝이 났어요. 1세트 끝나고는 테이블을 닦을 필요가 아, 없거든요. 아, 네. 또, 또, 또 닦아버리니까 무진장 또 길어지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열심히 해요, 지금 그 양해군 주심이. 적당히 <웃음> 이 테이블이라는 게좀 시간이 <웃음> 좀 지나면서 안정감을 찾는 각도가 나오거든요. 세트 끝났다고 이렇게만 닦아버리면 또 선수들이 어려워하잖아요. 좋네. 조효연 참가자. 자, 예사롭지가 않아요. 오, 잘 부탁해. 역시 어제 일산 모처에서 김현석 해설위원을 이긴 실력이 치우이부터 나오네요. <웃음> 조거이면또 초고 모처인데 조효연 참가자 <웃음> 쳤어요. 사기를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제가 그 친구를 보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쵸, 그쵸. 이제 음. 커가는 꿈나무를 내가 짓밟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네. 자. 키를 세웁니다. 조그이 멘토의 샷. 자. 아까 돌리긴데좋습니다 이제 나오면서 네. 들어갑니다. 2연속 득점. 득점. 이 6속득점. 이 혼합 복식 경기는 15점까지입니다. 네. 천천히 생각하는 것처럼. <웃음> 자, 바깥 돌리기 짧게 갈것 같은데, 어, 조혜원 참가자도 워낙 스트록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내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 좀 어렵네요. 아아 조금 더 파이팅 있게 스트록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방송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이 부드럽게 치려고 하는 의도가 이렇게 약하게 칠수 있어요. 뭐? 네. 그래도 일단 구 어, 점을 만들면서 출발하는거습 2대0에서도. 응. 음. 거의 흡사한데 지금 배치는 좀더 어려워요. 어... 방금 전에 조회음 참가자가 쳤던 바깥 돌리기보다는 지금 이 배치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길게 가죠. 맞이는데요. 네. 어렵습니다, 네. 어렵다 안 네. 아, 어려워요, 어. 아, 할수 있어요. 어려워. 아, 자, 자, 자 참가자가 멘토가 어렵다고 하고 아니, 참가자가 할수있다고거요 멘토에게 가르치고할수 있어. 지금 멘토랑 참가자가 아니 멘토는 어렵다, 어. 저희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바꼈습니다. 바뀐 거같은데 네. 아니 근데 이 경기 전에 조건이 멘토가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저희는 멘토와 멘티가 아니라 동료라고 했어요. 동료. 동료. 아, 동료 아, 좋은 이야기예요. 자, 상당히 키스에 어려움이 있는 배치입니다. 역시 역시. 그죠? 들어옵니다. 석점째를 따내고 있는 조군이멘토 팀. 자, 조군이멘토 팀이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던가요우승후보감인거죠 응. 어, 어. 어. 그만큼 참가자, 거구나. 여성 참가자 두 아, 선수가, 선수가 안 되지. 제가 볼 때는 얇게, 얇게 한 선수는 거짓말고 집중을 거짓말고 엄청 잘하는 선수고, 참참 선수고 잘하는 한 선수는 되는데. 상대방을 약간 어지럽게 하면서 경기를 잘 풀어가는 선수가 있고. 어. 그 선수가 조예은 선수니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얇은 두께를 활용했고요. 아, 올라가면서 2연속 득점. 득점. 어, 지금 비기닝을 만들기 위해서 한발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 <웃음> 조건희 멘토팀은 지금 2이닝, 3이닝 연속 득점이에요. 4대0. 그만큼 혼나복식은 남자 참가자가 멘토가 지금 조건희 멘토가 어느 정도 잘 이끌어줘야 돼요. 그런 쪽에 깊숙이 집어넣었고요. 들어왔습니다. 삭점짜 아, 자... 어, 어, 어. 그 치고 싶은 거쳐어 조건이 음. 조혜은 성도 조시고요. 음. 야, 이거 어렵다.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네. 정말 음. 남매 같은 음. 케미를 음. 보여주고, 네. 보여주고 있어요. 조시로 이두 선수 음. 조시기 때문에 조로 멘트가 시작되는 말로 계속 음. 한번 해볼까요? 음. 조건조건 하고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웃음> 출발합니다. 다 모두 조용히 <웃음> 안전하고 있는데 조금 뒤로 물러서서. 조금 부드럽게 스트로크 조심히 자리로 착사합니다 <웃음> 근데... 근데 보니까 딱 대부분이 조금이네요 파이팅! 나 조금! 딱히! 저로 시작한 네트가 없더라고요 다 네. 조금! 조금 들어가면 다할수 있어요 몇전이 조금씩 네. 먹는다한회전이 음. 약간 그런 느낌 팁 약간 줄까? 음, 지금 분위기입니다 저희 중계가 지금 이 시합 분위기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전이요? <목소리> 네 어, 위원님이 텐션 조금 더 올려주시면 돼요 그럴까요? 응. 제 손에 피 묻히라고요? <웃음> 네자 대효장 갑니다 자 들렸어요. 살짝 접전인데 길어져. 길어져. 길어져라 길어져라 아, 길어져라 길 들어갔어요 드디어 첫득점프로는입니다 네. 서민 멘토 서민 멘토가 정말 쳐야겠다. 보이지 <목소리> 않는 <않은> 힘이 <목소리> 있거든요 그렇죠 음. 자 일단 둘이 상인했어요. 어, 지금 서민 멘토팀 모두 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 자 바깥 돌리기. 자 끌림 부족이에요. 아아. 아 나는 이게 공이 어렵냐. 5대 1이고요. 괜찮아. 그도 어? 그럴 게 만약에 어? 여기에서 초반이긴 하지만 조건이면 토치미 어. 이기게 되면 근데 이대로 경기 끝나는 그럼요. 거예요. 딱 그렇죠. 그렇죠. 예, 2승을 먼저 올리게 되면 바로 집에 가기 때문에. 근데 조건이 멘토 팀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조건이 멘토한테 오늘 공들이 조금 어려운 공들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거 어제 배운 공이에요. 어, 어제 나한테 뭐 가르치면 어떻게 다 <웃음> 자, 이제 둘이 뭔가 지금 케미가안 맞고 부담, 있어요. 부담이 많이 돼. 뒤에서 뭐라고 우리한테 항의하고. <웃음> 자, 어! 그렇다니까요. 못 <웃음> 뭐 치면 어떻게 되냐 했는데 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웃음> 아좀 <또> 어려웠어. 가르쳐 주는 건 건의로 못 칠게 맞냐. 아, 어제 가르쳐 주신 그... 공인데 그렇죠. 못 치고 돌아가셨군요. 두께, 두께가 아, 두개 얇게 맞네. 괜찮아. 살짝 들어간 어. 훈수였습니다. 파이팅. 음. 조용한 강자 서현민 멘토. 음. 자, 안으로 짧게. 툭, 툭, 툭, 툭.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예. 예. 역시. 들, 들, 들. 아, 가르쳐 주실 때도 진짜 조금 조금 가르쳐 주시고. 저런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서회멘토 네. 스트로크 할때 보면 카메라 쪽으로 엉덩이가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아 일, 일부러 그럴 수 있어요 뒤미남디테미남이니까 <웃음> 디테미남, 어, 일부러 그럴 수 있어요 직통샷도 그렇고 네. 어, 그런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자, 부드럽게 오, 오. 좋아 좋아요 자, 그럴까요? 팀원들의 박수! 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속 득점 자, 이렇게 되면 5대3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격이 정말 대단한게 네. 득점을 위한 이 공격이 아닌 포지션에 딱 적합한 힘 배합을 네. 사용을 했어요 포지션 플레이까지 네. 네. 파이럿 노리겠다는거죠 일어나서 박수 쳐야 된다는거죠? 아니 그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네. 네. 네. 네. <웃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서현민 멘토가 이걸 쳐내느냐 아. 그쵸? 그 또한 또 관건이에요 포지션을 만들어놨고 자, 아 초크를 집었고, 이 공은 빠집니다. 이거 어떻게 든 거예요? 바깥 돌리기로 가지 않고, 되돌리기로 갔거든요. 아, 어, 결과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저, 저, 저, 건데, 조금 더 저, 이, 원래 치던 초이스가 좀 틀리지 않아요? <웃음> 바깥 돌리기가 많았다 바깥 돌리기로 가야 되는데, 김보라 맨, 어, 참가자가 원했던 건, 바깥 돌리기를 계속 만들어가자. 그 패턴이었거든요. 뱅크샷 아, 일단 쪼리라. 멀리 뱅크샷을 설정했지만은 김보라 화이팅! 화이팅! 아, 뱅크샷은 실패로 끝나면서 자리로 돌아갑니다. 거. 자 이제 설명 멘토팀 추격 가시권 들어왔고요. <목소리> 일단 조건이 멘토팀은 <목소리> 어, 조건이 조혜은 두 혼성 복식조는 상의를 참 많이 하네요. 어 네, 그리고 건이 멘토가 물어보면 조혜은 멘토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목소리> 거의 그 옆방향으로 지금 흐름이 좋은 방향이에요 팀 동료로서 얇은 듯게 태웠어요 자 봐봐요 힘 조절이 나이스! 다이자 이렇게 되면 3점 차예요 김보라 이거. 참가자가 이런 느낌을 네, 받았어요, 방금. 어떤 느낌이? 방금 이렇게 치란 말이야. 서현민 아, 멘토에게. 아, 서현민 멘토한테요? 뭐 이렇게 치란 말이야, 지금. 아, 가르쳐주는 거야? 좀... 예, 네, 아, 그. 이 팀은, <웃음> 이 팀은 그런 성격은 아닌데요? 그 무언의 그 냄새가 좀 <웃음> 났어요. 여기 가족 같은 팀 팀인데? 여기는 가족과 좀 평온한 팀이고. 하이 막 하이 가르쳐주는 팀이야. 일단 안 풀리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물어보고 가볼게요. 시나리오 지금 쓰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는 가셨어요? 템마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또 카메라 쪽으로 묘하게. <웃음> 제 <제가> 말씀이 좋잖아요. <웃음> 자, 저거요. 그 쓰게 나서 표정이 좋지 않아요. <웃음> 그래도 지금 5대 <모델> 4까지 <웃음> <화이팅! 좀> 붙여놨어요. <웃음> 그렇죠. 많이 안 소리 하신 거같 <웃음> 좋습니다, 그런 거. 지금 이쯤은 조금 있으면 조연창 가자 어떻게 치라고 알려줄게지 <웃음>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지금. <웃음> 옆돌리 길게 봤고요. 좋습니다. 네. <웃음> 어? 어? 들어. 됐어, 아 됐어. 조연창 가자가 어? 하고 약간 불안해했거든요. 바로 본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다행이다, 안 보였다. 다행이다. 아, 공이 거의 아니, 직선처럼 보이는데, 여기. 당점 내려서. 자, 빨간 음, 공이 보이지 않는다면 은 음. 상당히 좀 어려운 아, 초이스가 기대. 진행될 것 같고. 어디서 좀 일단 타임아웃 써보고. 타임아웃 두 번이네. 타임아 나도 썼고타임아웃 사용하고. 아니면 이리 와봐봐. 자, 그렇게 칠 것이 없나요? 없네요. 흥분 대회를 치는데. 진단이 바로 나오시군요. 공이 응. 일렬로딱 쓰게 되면 응. 마땅히 조금 응. 아, 응. 초이스하면 아, 과정 대구, 어려워요. 아니, 두껍게 쳐줘 두껍게 쳐줘어 그럼 내 공이 톤을 치게 좀 맞을 거아니야 그래. 그래. 음. 음. 아니 짧을 수가 있어. 빨간 공이 저쪽으로 가게 되면. 상승률이 음. 좀 이어야 음. 돼요. 음. 음. 팀이 빼고. 해 어, 또 다시 또 들어갑니다. 아니, 빼고 쳐야죠, 응. 빼고 쳐 근데 상당히 상의를 또 잘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원래 남매들이 이렇게 위기에 빠지면 정말 끈끈해 아, 좋죠. 쳤어요? 오... 화이팅. 아, 하지만 어려웠던 배추였어요. 아 안돼, 안 돼. 자 이제 서현의메팀 음. 음. 다시도 아, 김보라 선배자밖치 너무 공을 어 너무 짰어. 너무 너무 어너어 음. 원 포인트 정도. 음. 믿긴 집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믿긴 집 정도만 하고. 자, 비치기를한번주문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야. 이야. 아, 아, 정말 잘했어. 잘 쳤는데. 꺼수. 자, 이렇게 되면 여전히 6대 4 2점 차. 침착하게 스트로크 준비하는 조구헌이 멘토 자, 길게 세웠는데 아하. 조금의 여계전을 사용한 그 효과를 보려고 했지만 조금은 일적구가 얇게 진행됐습니다 삼미 화이팅! 이야, 네. 어, 화이팅이 서고 있습니다 네. 서져 네. 나오고 있습니다, 삼 이럴 때일수 분위기는 벤치에서 사실 바꿔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두점 차입니다. 그리고 서영민 멘토. 지금 노란 공, 빨간 공 붙어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들어갑니다. 점 만드는 아 서현민 멘토. 동점 맨토. 만들었어요. 뱅크샷.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아, 역전 가능한 뭐였다. 포인트예요. 자 여기서 연속 득점 나오면 분위기 반전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침묵을 하고 계신가요? 경기가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웃음> 저도 모르게 이 경기에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오른쪽 상단 당점 정했고요 오른쪽 공간에서 옆돌리기인데 옆돌리기 자 얇아요 아, 아 이게 작게 떨어지면서 결국 동점에서 물러나네요 옆돌리기 아. 파이브 쿠션으로 보자 네. 음. 참세리 쿠션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닝에 따라서 매 이닝마다 판전이 나올 수,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 4생각 참. 조현 상당히 예민하게 들어가야 되는 두께 설정 잘해야 됩니다. 야 두꺼워요. 세다. 자 이제 다시 또서연민 멘토팀으로 갑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 이욱이 형 참가자가 지금 파이팅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동점 상황에서 음, 누가, 먼저 누가 먼저 앞서 나가냐? 어떻게든 지금 3세트를 가서 이욱경 참가자는 지금 1세트에 못했던 거를 그럼요 3세트에 발휘하겠다 그렇죠 묻은 의지가 보입니다 자, 더블쿠션 아이스 아, 아, 역전 아, 성공, 서은 아, 멘토! 서은 아, 멘토가 정말 정돌떡의 지지 역사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2세트, 처음으로 뭐라 지금 8이닝에 역전 양방, 성공합니다. 네. 자, 시원하게 이제 7대6 한점 앞서고 있는 서은 멘토 팀이고요. 느낌이고요. 느낌은 약간 시원합니다. 어, 바로 옆에 계속해서 붙어 다니면서 끝까지 이야기를 음. 해준 서은 음. 멘토였고요. 이제 김보라 참가자. 아우, 아우 여기서 미스 큐가 나와 여기서 큐 미스가 나오면서 괜찮아 괜찮아 어네또팀 분위 좋아요 여, 여기 약간 가족 당구 좋아하는 가족 느낌이고 이쪽은 <웃음> 그렇죠? 당구를 좋아해서 만든 동아리 여기는 큐 미스 <웃음> 됐으면 아마 약간 그꽈 그, 어, 어, 모임 요런 느낌 있어요 꽈 소모임 이거 나왔을 것 같아요 자좀한점차 바깥 돌리기 길게 한번 갑니다. 좋습니다, 네. 들어가죠. 오, 들어가요. 아, 팽팽한데요, 이 선도. 아, 왼쪽, 왼쪽. 자, 1세트 후반과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진짜 왼쪽으로 2세트도 우하나 지금 누가 이길지를 모르는 팽팽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못치겠 뭔가 조혜은 참가자의 표정이 어둡거든요, 지금. 음. 자, 계산을 마친 조혜은 참가자. 자, 마지막에 회전력이 극대화돼야 돼요 마지막에. 타고 내려. 하나요. 득점합니다. 아, 아, 연속 득점. 아, 이러면 다시8대 7이죠. 역전해, 재역전. 어느 정도 이 본인이 배웠던 시스템에 적용하는 음. 옆돌리기를 완벽하게 지금 성공시킨 거예요. 자, 여기서 연속 득점 해줘야 돼요. 그렇죠. 멘토의 역할을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갑니다. 잘 갑니다. 사연속 아 득점. 9대 7까지. 어? 이걸 뒤돌려치기 처럼 돼. 키스. 어, 이제 점점 어, 15점을 어, 향해서 어, 다가가고 어, 있는 어, 조건이 멘토 팀3트 정도 주고 응. 반 두께를 받죠 키스는 없으니까 응. 그렇지 그렇지 어, 참 그런 게 중요한 것그 같아요 이제 반. 혼합복식이다 보니 응. 멘토한테 이렇게 경기 언제 또 이런 거 해보겠어요 응. 배워가면서 그렇죠. 자 아, 아, 바깥돌리기인데 아, 살짝 와 아, 살짝 빠졌습니다 방금은 고다랗게 네. 네. 원멩크 가도 네. 좀더 확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멘토의 탓이다? 아니요 멘토의 탓이 아니죠 네. 본인의 몫이죠 아, 본인의 몫이다 네. 근데 이, 지금 9대7로 역전을, 네. 역전을 네. 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 네네. 있을 때확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맞춰서 끝내야 돼사미 멘토팀도 앞서 이우경 참가자도 정말 막판 뒷심이 무서웠거든요. 그렇죠. 서민 멘토. 자, 원베이크는 걸었지만 조금 아, 얇아요. 얇아요. 아, 아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득점으로 아, 네. 마무리. 이제 조건이 어, 멘토. 뭔가 멘토들 나와서 이렇게 혼합복식하는데 긴장감이 좀 강하기는 강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특히 서영민 멘토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지면 정말 집에 가기 때문에 그럼요. 책임감이 아마 막중할 겁니다.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충분히 가능한 바깥돌리기예요. 자 하야공과의 속도가 중요한데. 어? 안 돼, 안 돼. 어? 자 일단 키스나요? 안돼 안돼 안돼. 자. 아, 자. 자. 와 돌아갔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웃음> 아, 감운의 <감탄, 웃음> 죄송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 10대7 먼저 10점 고지에 는 조건이 멘토입니다. 아, 이런 행운의 득점 나면 진짜 이게 바로 리시미거든요 뒤돌려 치게 치야 주고 시원하겠죠. 저 코너도 씻고 코너 응 코너 그냥 두껍게 반 두께 삼두껍게 이제 <웃음> 조현 참가자 10대 7에서. 자 회전을 뺐어요. 벌어지죠. 아, 십대칠 여전히 석점 차. 팔점. 네. 네. 자 석점 차지만 아직 여유 있습니다. 자 이제 중반전을 자, 넘어갔기 똑똑히 때문에 자한 번의 실수가 또 당점을. 반전을 또. 느낌 그리고 좀 문제는 뱅크샷에 여자 선수가 이뱅크샷을 성공시켰을 때또다 득점. 하이런 충분히 기대해볼 그럼요. 수 있어요. 그럼요. 하이런 한 번이면 충분히 이쪽 역전도 티만. 가능한 상황. 평범한 옆돌리기가 아닌 조금은 내공에 보정이 필요한 옆돌리기입니다. 자, 마지막. 장착 타고. 마지막! 아아아 아, 들어주면서 결국은 득점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건이 멘토 팀에 다시 공격입니다. <목소리> 앞서 엄청난 행운의 득점까지 맞이했던 조건이 멘토. <목소리> 어? 아, 아, 아, 아 잘해. 내려오질 않아요. 아 네. 파이팅! 파이팅! 어, 유경 선수가 계속 매 이닝마다 동료 선수들 앉아, 출전할 때 앉아.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거 네. 정말 중요합니다. 게임을 잘해야죠. 박수만 잘쳐서는안 돼요. 아니, 언제는 <웃음> 저희 중계할 때 저런 거 중요하다면서요. 중요하죠? <웃음> 그러나 더, 더 중요하다면 저는 지금 못 표정, 봐요. 표정 정 보세요. <웃음> 일단은 세트를 이기고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찍혀야 돼요. 그렇죠.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굿샷. 그 응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운영 참가자. 뭐 해야 돼요? 저승이 뭐라도 해야죠. 저, 저, 저. 당연합니다. 네, 좋은 모습이에요. 저승이 뭐라도 해야죠. 당당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동료들이 그리고 멘토님이 이겨주면 마지막 네. 서력할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아, 그 그렇죠. 네. 전혀 밀리지 않아요 지금. 잘친 듯! 잘친 듯이라고 했는데! 아우. 맞았어요! 아우. 정말 간발르차였요 진짜 잘 쳤는데. 잘 치긴 했어요. 네. 득점이 안 돼서 그렇지. 그죠. 내용이 있었습니다. 살짝 자치... 잘 네. 지금 의경 <웃음> <지금 유경> 참가자는 <웃음> 여기, 당구대 안 보고 <웃음> 여기를 보고 계세요. 여기를. 의경 참가자 그렇죠? 때문에 지금 <웃음> 김민석컨설리은 <제 집에서 웃음> <흔들리는> 약간 쫄. 완전 <웃음> 쫄았어요. <웃음> 지금 약간 쫄이야. 지 네. 저희 보고 얘기하고 계세요. 저희 보고. 멘트가 잘안 나와가지고. 쫄이에요. <웃음> 자, 자세가 득점이 될것 같은 자세예요 네, 선미 화이팅! 화이팅! 오! 아, 자, 지금 아, 조건이 멘토팀이 2 이닝 연속 무득점이기 때문에 다시 또 기회가 왔어요. 그렇죠. 아... 힘이 너무 자, 자,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지금 원뱅크를 넣기에가 조금 까다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넣기가 넣으키가... 자여기년을 <웃음>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해야 돼요. 네. 그러나 조금만 두께가 많이 맞게 되면 분리가 커지는 과정이 있고, 자, 결국은 포기하네요. 자, 되돌리기! 오, 이것또한 행운이에요! 아 와! 제정면이었잖아요 진짜 손톱 그 두께 정도만큼. <웃음> 양파껍질? 와, 그 정도 차이였어요, 진짜. 네, 와. 와 깻잎 한장저 아, 네. 성공시켰어요 깻잎 한장창어요 아, 지금 성공해. 정정해주고 왔어요중계 중계사기 뭔가 아니요중계의 얘기하고 <웃음> 경기하 아, 바빠요 은 네. 저희랑 대화하겠 게임 말이야 우리 멘트 다 대답해주고 그쵸 가 넘칩니다 다이머. 자, 10대 8 상황에서 타임하우스는 조건이 매트입니다 지금 내공이 당쿠션에 좀만 떨어져 있어도 저 원맥크 넣어기가 가능하거든요 음. 근데 지금 당점을 하단을 못 주기 때문에 지금 마음 같아서는 뱅크샷으로 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대회전도 완벽하게 두께가 맞아야 되고 네. 모든 배치가 지금 어려워요 자, 어려워요 음. 자. 힘들라 화이팅! 화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자 수술하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일단 자리를 되돌아가고 그래, 그래, 그래. 있습니다. 조만 더 조만 더. 와. 자 도망을 아니, 못 갔어요. 자 주문을 내고 아, 있어요. 마법을 걸고 있습니다. <웃음> 주문이요? 붙지 말라고. 아, 지금 거의 음, 약간 장풍 음, 느낌이었어요. 빨아들이는 음, 느낌인데. 음, 일자는 뭐 어, 나이, 두께요? 많이 두께요? 음. 아니, 나이 먹어서 두께가 안 보여. 나이 먹어서 <웃음> 두께가 <웃음> 안 보여.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조현찬 회자한테 조건이면 도가 나이 좀... 먹어서 두께가 안 보인다 그러는데 사실 30대 초반이거든요. <웃음> <웃음> <웃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당근을 치지 마라. <웃음> <웃음> 그래서 현미경 들고 다니는 시간죠 시간. <웃음> 타임아웃. 자... 아, 강단 있게 타임아웃습니다. 네, 작절했어요. 네. 지금 계산은 뭔가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결정이 안 돼요, 지금. 음... 자, 안으로 갈것 같아요. 오! 어? 자, 걸리나요? 걸릴 뻔했어. 아 야, 정보를 참가하다가 지금 오, 오늘 아까워. 경기 저런 모습 진짜 야. 많이 나오고 진짜 있어요. 진짜 날카로워요. 그렇죠. 네. <웃음> 간발의 차로. <웃음> <웃음> 자, 여전히 10대 8. 또, 조혜연 참가자. 음. 어떻게 해? 너 추는 대로 쳐. 쳐? <웃음> 저... 아니요. 아니면은... <웃음> 기대는 뭔가 구원을 하는데 약간 대충 대충, <웃음> 하는 뭐 대충 대충 하는 느낌. 대충 대충 하는 느낌. 조금 얇게 쳐야지이어 뭐 이제는 해든 음. 역회전 조건이 멘트도 진지해졌습니다. 그렇죠. <웃음> 자 <웃음> 짧게 진행됩니다. 어렵죠. 선민 아, 화이팅점 도망을 못 가고 있습니다. 1 4이인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웃음> 이제 서현민 멘토의 차례. 네. 해 줘야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배치도 어, 전 이닝에 있었던 조건이 멘토의 지금 진짜? 안으로 그 어. 배치하고 거의 비슷한데. 어 그러네요. 근데 어. 입사하기 좀더 어려워요. 음, 더 얇아야 돼요. 어. 뭔가 느낌이 딱고 왔는데 네. 이번 이닝 뭔가 이이날것 같아요. 전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쉬운 배치가 아니에요. 느낌인데, 아 볼까요 그면 그렇죠. 된다, 안 된다. 그렇죠. 필이 왔어요. <웃음> 이럴 줄 알았어. 요이 느낌이었구나. <웃음> 그럼요. 아이 느낌이었구나. 저도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해본 배치랑 아, <웃음>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아, 그렇죠. 답변이군요와 아, 그럼 딱어쨌이 아, 느낌이었군요. 배치가 왔을 때이 당사자, 치는 당사자는 그 느낌을 알아요. 아. 이거는 안 된다. 요, 예, 당구 잘 치셨네요 어, 지금도 조금 치고 있습니다 <웃음> 어제는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좋아요 득점 득점합니다 드디어 득점합니다 응, 쪼근이면 또 일로와 일로와 요 전에 쳤던 스트로그로 세게 쳐 그냥 어, 세게 치라고 어. 나왔어 세게 어, 그렇죠. 세게 치라고 그러니까 그두개두개좀 얇게 쳐야지 한 3근 1 정도 맞춰면 회전. 어. 회전 무회전 좀쳐자 세게 오, 방향이 제, 제 쪽인데? 제정잘못하면 <웃음> 맞을 수도 있어요. 튀어나갈 <웃음> 수도 있어요. 준비해야 돼요. 야. 자, 오, 아아 파이팅! 파이팅! 지금 방금 조건이 멘토가 의도하는 주문은 횡단을 강력하게 밀어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네, 어 조혜영 참가자 강단이 있네요. 아무리 그래도 난 부드럽게 트겠다. 그러니까 그 구도로 그 지금 떨려주신 것 같아요. 거칠말안 듣는 거예요? 말안 듣는 거죠. 일단은 줘도 되다. 그렇게 맞는 게 아니라 분량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잘했어. 엄백거칠라면 뭔소린지 모르겠지만 둘이 조근조근 지 뭔가 다투고 있어 아마 이번 대회에 열리고 나서 가장 대화를 많이 한 날이 오늘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평소에는 아예 대화도 없더라고요. 연습할 때도. 자, 이제. 자, 괜찮아요. 우와. 자, 이렇게 되면 두 점이 올라가면서 11대 10까지 다시 또한점 차. 지금 스코어를 보니까 응. 시청자분들 나중에 시청자분들은 이거 짜고 치는 게임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어요. 요새 그냥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요. 아 그러니까. 어, 짜고 쳐도 못해요, 이렇게 저희는. 너무 접전으로 가니까. 응, 지금 1세트도 마찬가지로 2세트도 지금 접전입니다. 야, 11대 10이에요, 이제. 만들려야 만들 수 없는 각본. 자, 섬세하게 더블 쿠션으로 가느냐. 자, 출발했어요. 조금은 두껍게 출발했어요. 회전. 내려가 조금, 내려가 내려가. 한번 두꺼웠어요. 아, 아그 쿠션에 걸렸네요. 아아 괜찮습니다. 아 아직 한점 앞서 있는 조건이멘토 팀. 거 하나만 더 알아. 네. 어 기가 막혔어. 어떤 선택을 할지 기막혔어. 길게 비켓치기와 길게 세워치기 중 중에 하나인데 자비켓 쳤어요. 맞아. 그죠? 좋아요. 오 갑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득점 아아 성공. 아 12대10 다시 또 격차 2점 차로 만들어 놓습니다. 어, 오늘도. 오늘도. 잘하네요. 잘, 잘하시네요. 아, 좀, 좀, 좀, 좀, 좀. 어, 지금 추격 당할 때마다, 고비 때마다 조건이 멘토가 예. 경차 다시 벌려놓고 있어요.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뭔가 풀어내고 있어요. 네. 진짜? 저! 와! 나왔어요! 와, 연속 득점! 어, 환하게 웃어보이는 조건이 멘토입니다. 자! 야. 그만큼 이 알려주면 알켜, 안 되겠어요. 알켜주니까안 치고. <웃음> 그냥 시좀 싸구가더니까. <싸운> <웃음> 아 그러네요. 잠시 두 분이 침묵했는데 그러고 나서 연속 득점 나왔어요.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상의가 아니고. 싸웠어요. 가르쳐 주지 마라. <웃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웃음> 자 좋아요. 오, 빠졌어요. 오, 좋은데. 삼, 들어갔습니다. 가연속 득점. 자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무만 원. 야 아니 이대로 지, 만약에 이렇게 이기게 된다면 음, 소연 멘토팀은 집에 가야 돼요 그럼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조곤이 멘토팀 보다는 집이 더 가깝더라고요 <웃음> 빨리 갈수 있어요 <웃음> 자 마지막 한 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야, 이대로 가자. 경기가 끝날지 자 옆돌리기 200만원짜리에요 200만원 매너 지켜나요 매너? 매너 지켜요 한점을 남겨둡니다. 자, 자, 자, 벼랑 끝에 몰려있습니다. 또한 번. 또한 번이에요. 직전의 이유경 선수는 벌어진 상황에서 동시에 10대 10까지 만들었거든요. 선점을 그렇죠. 그렇죠. 아쉽게 못다 내면서 세트 내주게 됐는데 과연 이번엔 어디까지 쪼쪼. 추격할지 쪼쪼. 추격에서 끝날지 아니면 역전 만들지 벼랑, 벼랑 끝에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전 이닝에 김보라 참가자가 감이 정말 좋았거든요 오늘 아깝게 지금 공이 여러 번 지금 빗겨갔어요. 맞아요. 감 찾았어요. 자, 키스배는 두개 그리고 어 자, 됐어, 어? 될거 같아요. 될거 아, 같은데? 될 아, 뻔했네요. <웃음> 될 뻔했어요. 아, 들어가요. 이게 뭐야 이게? 하딩. 이게 뭐야? 자, 이게 자 뭐야. 마지막을 조건이 멘토가, 멘토가 끝낼지. 아무 개구개 조건이 멘토에 손에서 피를 묻히네요. <웃음> 자, 세 명의 한번 줘야지 기회. 선생 <목소리> 멘토팀을 보내버린다 <웃음> 그쵸? 아, 지금 뒤쪽에서 한번 달라 기 막으세요 조프로님 어? <웃음> 어, 짧을 것 같은데? 자, 아, 저, 저, 거 같은데? 아 짧을 거 같은데? 약간, 저, 저, 약간 저, 저, 짧은 거 참가자들을 생각하느냐? 자 끝났어요 자 끝났어요. 가는데요 갑니다 이렇게 경기를 끝냅니다 조건이 멘토팀이 다음으로 진출을 확장합니다 아, 명상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아, 어 정말 명상하셨습니다. 야, 씨, 머리카락으로 때려버리듯이. 고생했어요. <웃음> 네, 아, 습니다아 네, 네, 네, 네, 네. 아, 재밌었습니다. 아, 네, 예. 아, 네. 아, 아, 팀이다 생각하고. 우리 팀이다. 저희는 있는 지도 없는 것같